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가금 유저 깨모링입니다 8월 4일 신규 캐릭터와 함께 신규 서버 칼리디스카가 나오죠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무가금 및 신규 유저들이 꼭 알고 가야 할 팀만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가장 간략하게 큰 틀만 먼저 보자면은 1순위는 마석각인, 2순위는 영원석, 3순위 아이템 수집 4순위 몬스터 조사가 되겠습니다 어, 의외로 어... 장비는 하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장비는 진짜 나중에 고강짜리 사시거나 직접 띄워야 하는데 초반엔 고강장비보단 앞에 말한 1에서 어, 4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고강장비도 초반은 구하기 힘들고요 1순위로 말했던 마석각인 마석판 안에 마석각인을 랩업시키는 작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각인석입니다 등급별로 3개가 있으며 각 각인석별로 다 사용한 뒤에 남은 것들은 세공사를 통해서 100개당 1개꼴로 다음 등급의 각인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인석을 얻는 곳은 바로 각 전투지역의 지역토벌입니다 각 맵마다 모두 해줘야 하고요 초반에 들어가는 이 노란색 각인석은 세번째 맵의 델라노르숲 유카비 사막 데커스트 화산, 고독의 속파멸의 화산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석판인 아르투만까지 사용하며 아르투만 마석 각인을 만렙 찍을 시. 바훈네 마석판 각인이 열립니다. 이 마석판 각인까지 다 해주셔야 완전히 졸업입니다. 그 이유는 각인석은 필로 없게 되고 치력의 각인석을 모으시면 됩니다. 이 치력의 각인석은 데커트 화산부터 획득이 가능하고 이 마석 각인으로 올라가는 전투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초반에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위인 영원석은 희귀 등급 장비부터 착용이 가능하며 각 장비별로 다른 능력치에 영원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석은 총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신화등급까지 있으며 희귀등급까지는 100% 성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맞춰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석 승급 확률이 100%이기 때문이죠 각 장비에 영원석이 장착 가능한 개수는 희귀등급은 1개, 영웅등급은 2개, 전설등급은 영원석 확장권이 있으면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영원석 1개당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기에 초반에 빠르게 영웅 등급 장비로 맞춘 다음 두 개의 영원석을 장착해야 합니다. 희귀등급의 고강이 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장비죠. 이 영원석은 일반 필드에서 드랍되며 영원석을 랩업시키기 위한 제로인 영원의 파편은 공안의 틈에서 획득이 가능하며 1일 골드 상점에서 구매가 또 가능합니다. 총 구매 금액은 60만 골드가 나오겠네요. 초반엔 마석각인 작업 때문에 골드로 구매하시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그리고 영원석을 승급시키기 위해선 정화수가 필요한데요. 이 정화수는 몽환의 틈에 정액급 몬스터에서 드랍이 가능합니다 신규 서버에선 이 정화수 가격이 꽤 나갈 겁니다 영혼석 승급은 많이 해야 하고 정화수의 양은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개편을 통해서 1일 임무, 주간 임무에서 획득이 가능하며 몽환의 틈만 열심히 돌면 영원의 파편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초반은 몽환의 틈 소녀의 악몽에서 빛나는 영혼석 정화수 이걸 얻어서 파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거는 영웅, 영원석을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작에선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다른 대체템으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 순수한 결정 2로 제작이 또 가능합니다 초반에 획득하게 된 동료들은 수정광석 은광석, 금광석에다가 체집을 보내시면 좀더 수월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영원석의 승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힘의 영원석입니다. 유달리 공격력을 챙기기 힘든 게임이기에 힘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다 힘에만 가방무게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석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영원석입니다. 그 다음은 방어력, 명중, 치명타 뭐이 순서대로 승급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되는대로 성공하는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 수집입니다. 메뉴에 아이템 수집창을 보시면은 일반부터 영웅 등까지 급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수집이 있고요 캐릭터에 레벨시 주는 전용 재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엄청 많죠 지역별 수집이랑 기타 마석도 있고 영원석을 넣을 수도 있고 그외 재료들 그리고 스킬 이벤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특히 영광짜리 아이템들은 희귀까지 무가금들도 무조건 해야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영광짜리 보시면은 공방이 많습니다 공격력 방어력 챙기는게 많고 여기도 고급에도 공격력 방어력 많아요 희귀 등급도 이렇게 공격력 바기 치명타 이런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강까지는 또 안전 강화이기 때문에 꼭 공격력 치명타 명중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장비와 고급 장비들은 강화 실패시 아이템이 터지지 않으니까 강화 주문서가 남는다면 무조건 다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수집에서는 최대한 공격력 있는 능력치로 먼저 맞추시고요. 수집 효과를 보시면은, 요렇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능력치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력 폭을 먼저 다 맞추신 다음에는, 또 이제 캐릭터의 직접적인 능력치가 올라가는 명중, 회피, 막기, 방어력, 이런 쪽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 좀 벌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이런 고강, 희귀템 고강을 띄우셔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순위인 몬스터 조사입니다. 이건 진짜 무과금이면 필수 코스이고요. 과금러분들은 브이뽀 상점에서 몬스터 흔적 여기를 통해서 빨리 채우고 넘어가는 코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각 몬스터의 1단계 흔적입니다. 1단계 흔적들 이 1단계 흔적이 내 캐릭터의 직접적인 능력치를 올려주고 4, 5단계에는 그 몬스터별 특성에 따른 공격력, 방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도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후반에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맥스 단계까지는 나중에 천천히 해주셔도 되고요 초반에는 잡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차피 빠르게 못 채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그냥 자동사냥 밖에 없기 때문에 잘때 작업한다거나 해두면 마음 편할 것 같네요 우선 이 몬스터 흔적 작업은 전투력이 11만이 넘어가거나 20만쯤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잡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11만 20만쯤 되면은 여기 델라노르 유카비 사막까지는 한두 방 컷으로 다 잡기 때문에 쉽게 쉽게 맥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화산부터는 좀 20만 이상 넘으셔야지 좀더 쉽게 채울 수 있고요 그외 비탱고원부터는 그냥 순전히 자기 노력입니다 얼마나 흔적을 하려고 각을 잡고 하는가 안하는가 그 차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현재 맵에서 제일 마지막인 톨란분지 지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5 0만좀 이제 4단계까지 찍었고 맥스까지 남았습니다 아직 60만 지역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1단계까지는 미리 해둘 생각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리즈는 신규 캐릭터로 어떻게 해야 효율 좋게 랩업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